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혈성 상승 이론 세 번째 시간이죠. A형 A병간의 상성을 네, 궁합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화부터 보시고요. 제목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나레이션은 없습니다. 만화는 남자편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자 편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b형 a형 간의 상성까지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으로 미룰게요 지난번 a형과 o형 그리고 b형과 o형 궁합을 한꺼번에 했더니 좀 분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성 간에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에 끌린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성격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향성이면 외향성에 외향성이면 내 외향성에 끌린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병은 겉모습이 A형과 비슷하고 내면 세계는 B형과 비슷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A병은 외향적이 될수록 외향적 A형과 비슷해지고 내향적이 될수록 내향적 B형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A형과 A병의 상성을 러프하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A병은 A형적인 면이 있고 B형적인 면이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A형과 A병이 만나면 A형 기질은 서로 공감을 하는데 B형 기질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B형 기질은 A병만 갖고 있고 A형은 없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면은 맞는데 또 어떤 면은 잘안 안 맞는다는 거죠 a b 이 A형을 만나거나 B형을 만나면 언제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A형, AB형 간의 궁합은 준수한 편이에요. 아주 좋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괜찮은 편이죠. 중간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역시 제구라이로는 대충 넘어가지 않죠. 과연 그런지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남과 여뿐 아니라 내향성과 외향성을 고려하면 네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번엔 순위를 매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형, AB형과의 상성은 맞는 면과 맞지 않는 면이 동시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가지 경우 다잘 맞는 면도 있고 잘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A형, A병 간의 상성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A형, O형 간의 상성과는 좀 다릅니다. A형과 O형은 잘 맞는 커플과 잘 맞지 않는 커플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죠. 그래서 순위도 제 나름대로 정했고요. 그런데 A형, A병의 경우는 네가지 커플 모두 확실하게 잘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안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 거예요. 그냥 다 맞는 면도 있고 안 맞는 면도 있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A병 분들은 좀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하고 딱 맞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떤 경우든 다 맞는 면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A병은 모든 사람들과 적당히 잘 지내면서도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다는 말씀 드린 적 있죠. 그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A병의 그런 면은 어떤 의식적 노력이나 처세술 뭐 이런걸로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하고난 기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과 맞는 면이 있어서 잘 지내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안 맞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떨어져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A형과 B형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네가지 경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의 진행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처음엔 잘 맞다가 나중엔 안 맞는 면이 나오는 게 네, 전형적인 A형, AB형 관계라 그랬죠.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처음엔 좀 삐그덕대면서 맞춰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편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전형적인 A형, AB형 관계 패턴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내향적 A형 남자, 외향적 AB형 여자의 상성입니다. 자이 경우는요. 남자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A형의 이미지인 내향적 A형입니다. 소심 A형이죠. 그리고 여자 쪽은 외향적 AB형으로서 외향적 A형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AB형은 외향적이 될수록 외향적 A형과 비슷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외향적 A형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괴팍 A형이라고 했죠. 괴짜들이 맞습니다 외향적 A형 여자. 예를 들면 가수 이효리 같은 사람이겠네요 어 근데 이효리 이분 A형 맞으시죠? 지난번에 A형의 예를 배우 최민수씨로 들었다가 알고보니 AB형으로 나왔었는데 네, 사실 유명인들 혈액형을 예를 들었다가 틀리는 경우가 가로이 있어요 뭐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닌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드물게는 뭐 혈액형 검사 자체가 잘못되어 수정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웃음> 예전엔 분명히 A형으로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검색해보면 뭐시의 21인가 잡지에서는 뭐 옛날 날짜이긴 한데 <웃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뭐 포탈에는 A형으로 나와 있으니 뭐 아마 그게 맞겠죠. 네, 어쨌든 이걸 알려주신 모두의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이 커플은 그래서 마치 A형 A형과 비슷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남자 쪽이 내향성이고요, 여자 쪽이 외향성이라는 거죠.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상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혈액형 기질이 달라서 생기는 오해는 네, 줄어드는 게. 확실할 테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커플의 초기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A형 기질을 배경으로 깔면서 순수하게 남과 여로 만나는 셈이죠. 이때 여자가 외향적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적극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예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둘다 서로를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도 끌리는 면도 있고 네, 뭐 그렇게 봅니다. 어,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서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둘 다. 하지만 관계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전 영상, 즉 A형 A병간의 만남에서 설명한 바 있죠.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다가 A형 기질이 둘다 있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천천히 친해진다 그랬죠. 그런데 관계가 좀더 진행되면 기질적 차이가 드러나고요. A병은 B형 기질이 있는데 이게 A형한테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다가 가까워지면서 그 차이가 드러나고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관계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좀 진행된 후에 A형 남자 쪽에서 AB형 여자 쪽의 B형 기질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어이 사람 센스도 있고 에티켓도 있고 그러면서도 적극적이고 해서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연락 두절될 때가 있네. 뭐있는지 물어보면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대략 이런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A형 남자 쪽이 내향성이라는게 중요한데요. 내향적 A형이면 확실히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 수 있어요. 오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내향적 A형은 혈액형 다수파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다수파 소수파 이야기 했었죠 혈액형의 비밀 AB형 편입니다 제 구라이론의 핵심이 담긴 영상이니까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렸죠 AB형의 전형적인 이미지 외계인 4차원 뭐 이런 거 이게 다수파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잖아요 내향적 A형은 다수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B형을 이해하기 어려운다는 거죠 다음 외향적 A/B 형 남자, 내향적 A 형 여자입니다. 자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스토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초기 관계는 A형 A형 커플처럼 진행됩니다. 이때 남자 쪽이 외향성, 여자 쪽이 내향성이기 때문에 이전 경우에 비해 좀더 전통적인 느낌의 커플이 되는 거죠. 이전 커플은 여자 쪽이 더 적극적일 수 있는데 이 커플은 확실히 남자 쪽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가까워지지만 관계가 좀더 진행되고 난 후에 갈등이 생겨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엔 A형 여자 쪽이 A, B형 남자의 B형 기질 친해지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그의 다른 면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A형 여자가 내향적 A형이죠. A형 여자국인 A형 남자가 가끔씩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한 건지 은근히 떠봐도 돌아오는 반응이 영시원찮습니다. 근데 A형 남자 입장에서 는뭐 뭐 이런 것까지 보고 해야 하나? 어좀깝깝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이렇게 A형 쪽이 내향적이면 이런 전형적인 A형 A형 간의 관계 패턴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형 쪽이 외향적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외향적 A형은 내향적 A형처럼 A형 에 대해 외계인이니 4차원이니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사람들은 소수파잖아요. AB형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괴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외향적 A형 본인이 4차원 사이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향적 A형은 자기처럼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AB형에게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음 그래 얘라면 내 정신세계를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외향적 a형 남자 내향적 a형 여자입니다 자 외향적 a형 나왔습니다 남자 쪽이 외향적 a형이에요 괴팍 a형 괴짜 a형이죠 그런데 여자는 내향적 a형 여자예요 자 시작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a형은 내향적이 될수록 뭐라 그랬죠 내향적 b형과 비슷해진다고 했죠 혼놀 b형입니다 그래서 이 a형은 내향적 B형과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쪽이요 자 그럼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두 케이스는 A형 A형과 비슷한 방식으로 관계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 커플은 시작할 때부터 A형과 B형이 만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A형 남자와 B형 여자가 만나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쉽지 않은 거잖아요. A형 기질과 B형 기질은 상당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죠?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A형, B형은 보통은 잘안 맞지만 가혹 환상적인 말벗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커플이에요. 왜냐하면 말벗이 되는 경우는 외향적 A형과 내양적 B형이 만났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엔 남자가 외향적 A형이고 여자가 내향적 AB형이에요. 내향적 AB형은 내향적 B형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A형과 B형이 말포시 되는 경우는 외향적 A형과 내향적 B형이 만날 때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혈액형별 양면성인가요? 거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괴짜기질이 있는 남자가 혼놀 성향이 강한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근했는데 네, 말이 통하는 거예요. 둘다 특이한 면이 있거든요. 만약 남자가 유머 감각이 있다면 외향적 애형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혹은 뭐 유머 감각은 없지만 본의 아니게 웃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뭐 아주 특이하든가 다 하면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 사람 참 재밌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이 잘 통하는 거랑 같이 사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한다, 부직점을 한다, 빵집을 한다 뭐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단 주말 부부 쪽이라는 거죠. 서로 열심히 자기 일 하면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회보를 풀고 뭐 이런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손발이 척척 맞는 뭐 그런 관계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부라면 다 그렇지 뭐안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어쨌든 <웃음> 예, 특히 이 커플은 그런 스타일의 관계는 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예, 이 커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로 이질적인 기질을 드러내고 그걸 맞추면서 시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해하지 예, 못하는 다른 면을 보게 되는 뭐 이런 나릇한 일은 생기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향적 A형 남자는 기본적으로 AB형 여자에게 흥미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미 지의 대상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곤 해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을 넓혀나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내향적 애형과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플은 남자쪽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여자쪽에서 그걸 받아주면서 관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맞추어 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적인 느낌의 커플이 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향적 a 형 남자, 외향적 A형 여자입니다. 이 경우도 방금 전 말씀드린 커플과 비슷하죠. 남녀가 바뀌었습니다. 이 커플 역시 A형, A형 관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A형, B형 관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B형 쪽이 남자 쪽이네요. 내향적 a 형 남자는 내향적 B형 남자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진 A형 여자가 혼놀 타입의 a 형 남자에게 흥미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여자 쪽에서 먼저 접근하고 남자 쪽에서 그걸 받아주면서 관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 관계가 좀더 현대적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관계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방금 좀 말씀드린 외향적 A형 남자 내향적 AB형 여자 커플은 좀 전통적인 느낌이 있고요. 자이 경우 괴짜 A형 여자와 혼놀 AB형 남자의 관계인데요. 둘다 특이한 면이 있어서 자기를 제대로 이해해 줄수 있는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만나면 적어도 서로의 외로움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아주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둘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다는 거죠. 예.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이 커플 역시 기본적으로 서로 이질적인 기질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향적 A형 여자의 A형 기질과 내향적 AB형 남자의 B형 기질이 소통하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같은 공간 안에 있다 보면 아, 서로 피곤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평상시에는 좀 떨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가끔씩 만나서 회포를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주말부부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커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서 A형, AB형 커플에 대해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A형은 상대편인 AB형이 자기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그쳐야지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아마도 그 AB형은 아 역시 나 나랑 제일 잘 맞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버려두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B형 분들께 보통 AB형은 본인이 A형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물론 그걸 모르는 AB형도 꽤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알든 모르든 AB형은 상대를 자기 생각대로 변화시키려는 경향은 별로 없어요. 문제는 상대도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AB형은 상대가 자기를 바꾸려고 할때 억울해 하거나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난 너한테 안 그랬는데 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렇게 섭섭해하지만 마시고요 상대한테 그걸 알려 주셔야 해요 난 너랑 다르다 라는 걸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가 또는 그녀가 생각하는 내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게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야 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B형, A병 간의 상성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